정신으로 인사 한번 쏘세요! 상추들 반갑습니다. 예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요 네, 오늘은 또 우리 이상우TV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라면 아실 만한 얼굴, 전방토이님을 모시고 커스텀 작품도 소개해드리고, 제가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던 엘드란 시리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침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커스텀한 이 친구들을 전시해준다고, 위탁 전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잠깐. 그래서 뭐 라이징호 뿐만 아니라 엘드란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추억, 그 향수에 한번 빠져들지 않을까 싶으면서 네, 일단은 구독 누르고 시작하시고 좋아요도 누르고 시작하십시오. 여기 좋아요, 여기 좀 눌러. 아, 이거 누르지 말고 밑에. 거 누르라고. 음. 하나씩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엘드란 시리즈 간단하게말씀드리면한네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음. DX 제품은 이제 세 가지 종류. 라이징오, 간바루가 이제 고자우라. 아, 그거, 그거 고자 아니에요? 그, 예, 한국 걸로는 예, 캡틴 사우루스. 맞아. 예. 너무 좋아했어 캡틴 사우루스. 나는 학창 시절에 꽤 고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 엘드란물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원래 이게 라이징오가 시작이고 1대 엘드란인데. 네. 9 0년 초반에 그죠? 네 시작을 맞아요.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3, 4년 뒤였던 것 같은데. 네. 어... 나무위키 보. 피디 <웃음> <PD> 이래라 밑에. <웃음> 자,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얘는 라이지모, 라이징오. 라이지모랑 그 바쿠류랑 같이 섞여가지고. 그렇죠. 네. 간 라이지모. 간 라이지모. 그렇습니다. 왕. 근데 보면. 하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뒤에서 봤을 때는. 네, 사실 하체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원작에서도 이제 바쿠리오가 뭐 다리 아래쪽으로 이제 붙긴 붙어요. 붙어요. 네, 합체를 하고 나면은 근데 이상하게 일러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 모습 자체는 아래쪽이 없어져요. 모데로이드에서도 이제 갈라이징으로 합체를 했을 때 그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래서 원래 DX에서도 바쿠리오가 붙긴 붙는데, 저는 이제 저만의 스타일이에요 오. 그러면은, 기존에 뭐, 어떤 거, 어떤 거 합쳐서 만들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라이징은 자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거망하고, 수왕하고, 용왕하고, 세 개가 합쳐져가지고, 음.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기체로 만들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갈라이징어는 바쿠리오가 붙어서 두 개의 캐릭터가 하나로 합체가 되는 그런 아, 상태입니다. 그거는 다 아실 것 같고, 그쵸, 그쵸. 어떤 제품들, 네. 어떤 건담에, 아, 어떤 파츠가 들어갔고, 네. 그게 궁금하다고, 이 짜식아! 아니, 그이상하아 네. 형이 얼굴 나오겠죠? 삐 이렇게. 타카르토미에서 DX 라이징온 제품에다가 네. 반다이에서 나온 p 지퍼스트 제품을 합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음.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아니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음. 이제 뭐 관절 개수만 해가지고 음. 뭐 이렇게 팔다리 예쁘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제 도색 실력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번에 대국민이 보시는 이장훈 t v 에 한번 나오고 나서 대국, 대국민이 봐요? 그때부터 이제 도색을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수 있을까 그래서 더 연구를 해봤어니 뚱뚱한 DX가 뚱뚱. 이렇게 뭔가 비율 좋게 그렇죠? 나오게 되는지 영업 비밀 좀 얘기해 줄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영, 제 영상을 보고 나서 따라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음. 너무나도 일단 감사드리고 관절이 이제 용자물같이 이렇게 그쵸? 일자 관절이 되면 제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팔도 굽혀지고 손목도 음.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관절 마디마디를 이런 표현좀 약간 너무 무서운가 잘라요 어, 하루도보 무서웠어 당 잘라야지 네 잘라서 중간에 관절을 조금씩 이식을 해주고 그걸 아예 통으로 넣어줘도 괜찮긴 하는데 음. 통으로 넣었을 땐좀제 기준에서는 비율이 좀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대부분 건담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원래 건담 베이스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스탠드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뒤에 얘들도 그러면 건담 혹시? 이거는 사실 반다이에서 나오는 그 정식 라이센스 스탠드는 아니에요. 음. 왜냐면은 피지 제품 자체는 스탠드가 거의 한정판으로 나오거나 네. 아니면 어, 없는 게더 많은데, 빌 네. 비라로 만들어서 아. 나온 스탠드를 이제 다 이식을 해줘. 이식을 해이 제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말 그대로 라이징어가 가슬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갓 네, 갓 되고 오, 재미없어. 이 갈라이즈 갈징오가 되고. 우 재미없. 이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TD 바꾸류도두개 썼어요. 우와 그래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3D 프린트를 할줄 알면은, 음... 그러면 물론 출력을 해서 하면 되겠지만, 음... DX 제품을 쓰기에는 팔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아, 그렇겠네, 또. 네, 그래서 STD 제품을 한개 쓰면 되지 않냐라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나름의 디테일로 이 튀어나온 부분이 아... 한개당한 개밖에 없어요. 와! <웃음> 여기 보면 이제 봉황의 발톱 부분을 이렇게 이식을 한 거고, 얘는 어떻게 보면은 바쿠리오의 부품들을 이렇게 이식한 거다. 저는 또, 아, 보니까, 여기다가 전시해놓으면 너무 예쁘겠다는 생각도 하고, 얘는 지금 전시가 우리가 시작 때부터 돼 있었고, 얘는 이번에 네. 가져오신 거죠. 네. 두리랜드에 오시면은, 그러면은. 아, 두리랜드에 오시면 놀이기구만 탈수 있고, 두리랜드 아. 옆 건물에 있는 후니버셔 스튜디오에 오셨나? <웃음> 팔 빨리 내려. <웃음> 그래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 절대 둘곳 없어서, 집이 좁아서 여기다가 음, 전시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 너무 아끼는 건데, 네. 이제 후니버셔 스튜디오의 번창을 위해서 아. 위탁 전시를 이제. 위탁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위탁기간은 후니건설 스튜디오가 끝나기 전까지 어? 위탁을 그렇게 오래까지 둘라고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자 라이징오에 이어서 두 번째 엘드란 시리즈입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거는 두 번째로 이제 간바루가 간바루가라는. 되게 간보는 느낌이 좀. 우, 재미없어. 그러니까 라이징오 같은 경우에는 그 5학년이었으면은, 간바루가 같은 경우는 이제 4학년으로 잠깐 넘어가요. 그 다음 시리즈인데 4학년으로 다운그레이드 돼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우리 촌바토이가 <웃음> 계속 정면 안 보고 살짝 왼쪽 카메라를 의지하잖아요. 여기 지금, 아, 이거 잠깐 보여줘도 돼. 요 미안해요. 음. 아주 펀딩페이퍼를. <웃음> 네. 간바루가가 그러면 저기 킹 엘리펀트랑 <웃음> 마하 이글이랑 고호 타이거가 이렇게 합체되는 거네요? <웃음> 맞아요. 정확해요. 여기 간바소드네요? 네, 간바소드 <웃음> 세대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물 네. 로봇들이 합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간바루가는 조금 엘드란하고는 다르게 네. 원래는 뭐세개 중에 한 개만 로봇이 되는데 네. 간바루가는 세개다 이제 로봇 모드도 가능한 <웃음> 그런 동물이 세 개가 합쳐져서 <웃음> 한 개가 됩니다.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네. 프로포션도 되게 잘 뽑혔고, 물론 이제 그 DX 시리즈는 로버트랑 이런 거는 뭐 형편 없잖아요. 다 그냥 각진 그런 애들이지만, 또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해줬는데, 얘도 그럼 마찬가지로 PG 건담과 네. 짬뽕을 한 거예요.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엘드란 시리즈는 거의 다 피지 퍼스트를 사용했어요. 피지 퍼스트를 썼대요. 네, 퍼스트가 다. 근데 피지 퍼스트가 사실 요즘은 점점 구하기 힘든 게 거의 이제 그 단종됐다시피 미개봉도 아 구하기 힘들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지 퍼스트랑 타카라토미 역시나 마찬가지로 타카라토미에서 만든 그 DX 강마루가두제품 왜, 만들었어요. 뭐, 그 우리나라 선호공 영시럽? 그쪽에서 네. 만든 애는 쓰면 안 돼요? 쓰면은 물론 국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좋겠지만, 제가 구했을 때는 거의 웬만해서 타카라 제품만 그 매물로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요. 이 베이스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감바루가가 네. 영상에서 짤막하게 나오긴 하는데, 합체를 하고 나서 감박소드를 꺼내요. 꺼낼 때, 이제 그 중간에 바위 같은 데서 이렇게 검을 아 꺼내더라고요. 디오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소핑크라고 해서 보통 이제 집 건축하실 때나 아니면 안쪽에 방열재로 쓰시는 아, 그 제품을 발람물질 그렇죠 <웃음> 크기 비교하라고 한번 보여드리는데 네. 어떻습니까? 사실 얘도 프로포션은 굉장히 좋아요. 너무 잘 나네. 왔어 얘도 네. 너무 잘 나왔는데 사실 이 단무지라고 하죠. 우리 노란색 네. 요거에서 골드 코팅을 하면서 뭔가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요만한 로봇들 모으시는 것도 정말 재밌는 수집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사실 이제 공간 절약도 좀 되니까 네.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엘드란의 뭐 마지막이라고 해야 돼요? 예, 네, 마지막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엘드란 아까 4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이테이오라는 엘드란이 하나 또 있긴 있어요 네그만화로안 나오지 않았어요 만화로도 안 나오고 DX 제품에 다이테이어가 없어서 제품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네. 로봇이 멋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만화를 재밌게 보고 그 네. 만화에 대한 로봇을 갖기 위해서 사실 네.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뭐 우리는 엘드라는 4대 아니고 3대로 일단은 치고 그쵸. 마지막 엘드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날개를 휘황찬란하게쫙 펼치고 있는, 네, 고자우라 시리즈입니다. 요, 얘가 어떤 애들을 합체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자오라는 얘는 세 가지가 이제, 마, 프테라 랜드, 스테오, <웃음> 썬더, 브라키오. 이렇게 세 가지 공룡이 합체가 돼가지고. 그 세대가 합체해서 네. 고자우라가 되는 거고. 네. 얘가 이제 킹고자우라. 킹고자우라. 얘는 그러면은 이거 같은 애들도 두 채가 더 합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개해 주세요. 네. 얘는 이제 고자우라랑 이제 마그나자우라, 그리고 그랑자우라. 이세 가지가 합쳐가지고 킹고자우라가 된 거고. 근데 DX 그랑자우라는 사실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네, 마그나 자우라는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래서 원래는 DX 세 개를 합쳐서 이렇게 킹 고자우를 만들면은 더 커졌겠죠. 아마 그러니까 크기가? 저는 이제 반다이 제품으로 음 네, 킹 고자우로 진행을 했습니다이 지금 고자우라 시리즈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매, 좀 유니크하잖아요. 그렇죠. 제그 지갑에 있는 돈으로는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가격이더라고요. 가격이 하나 에피소드가 원래 용자도 같이 모잖아요. 그 키덜트 용자 세상꽃 카페에 그 경매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어? 만 원, 만 오천 원, 만0천원 올리고 있는데 계속 누가 나랑 붙는 거야. 그 봤더니 아이디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 친구는 내가 그 아이디, 내가 아이디를 몰랐으니까 몰랐을 텐데 나는 봤는데 누가 봐도 너무 전박토인 거야. 그가지고 내가 포기했죠 네. 그래서 응. 성공해서 입찰을? 그래서 저도 포기를 했어요 자꾸 누가 붙어서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간 조과로 다른 분 다른 분이... 나가셔서 <웃음> 관절도 그럼 지금 네. 뭐포즈근이랄지 움직이긴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스탠드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확확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아닌데, 그렇긴 한데 움직일 수 없는 거아니야요 본들 붙여 놓은 거 아니에요? 아 본들은 아니고 이게 살짝 어떻게 해야 되지? 관절들 돼요? 관절이고? 네 관절 돼요 아 되네 네. 다아 네. 이렇게 해놓은 거고 날개도, 응. 움직여지고, 날개도 움직여지고. 움직여지고 얘는 이제 다르게 조금 작아요 PG 윙건담을 사용했어요 아 윙을요? 네. 그 이유는요? 그 반다이 거 조그만 거세개는 건담으로 치면 HG만한 사이즈가 세개가 합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조금 일반 DX보다 살짝 작게 나왔어요 세개가 음. 합쳐져도 관절 아. 자체도 조금 작은 음. 일반 PG보다 조금 작은 윙건담 관절을 사용해보았습니다 오 좋아요 그래서 네. 뒤쪽도 되게 예쁩니다 사실, 이게 반다이 제품만 다쓴게 아니고, 날개라든지 다리 부품은 또 일반 DX 고자우라 제품을 쓴 거예요. 음, 다 합쳐가지고 하네요. 네. 요만한 거세 개가 합체해서 이렇게 또큰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네. 조금 작은 애들로 이렇게 커스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킹블레이드까지도 음. 양손으로 딱 잡게, 아우, 손벨것 같은데, 왼손으로. <웃음> 아무튼 이렇게 네. 또 해줬습니다. 요 킹블레이드는 음. 원래 정품을 색깔만 한 거예요? 맞아요 정품을 색깔만 변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았고요 아... 저희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뭘 하나 더좀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요거 역시도 DX 골드론이랑 레온카이저를 합쳐서 관절계에서 넣어가지고 네. 스카이오크까지 다 됐네 그래서 그레이트 골드론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아, 얘도 마찬가지로 피지 포스트를 사용하게 되고 중간에 뿔 같은 경우는 이제 DX 뿔도 물론 멋있긴 한데 근데 그 MG 지코크라는그 짐하고 싸우는 오네그지코크 제품에서 집게 부분 그 부분만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이 부분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레이트 골드도 일반판에 색깔만 도색한 작품을 또 갖고 있어요. 이거 또 엄청난 분이 또 도색해 주셨거든요. 네. 이거 잠박토이가 한 거예요, 이것도. 근데 <웃음> 이거는 제가 커스텀을 맡긴 건데 차이가 뭔거 같으세요? 물론 여러분들 색상 차이도 조금 나긴 하지만 이 친구는 관절 개수를 해서 프로포션이 있는 걸네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저는 원래 또 DX 시리즈만의 그 뚱뚱한 느낌이 좋아서 그냥 순정에다가 색깔만 입힌 거예요. 레온카이 저 사자 얼굴이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네, 약간 진짜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느낌처럼 이렇게 또 바꿔주신 것 같아요 저는 딱 갖고 노는 그래서 음. 뒤에 엄청 여기 뚱뚱하잖아요 그죠 뒷부분 음. 근데 여기는 뒷부분도 깔끔하게 그죠 네, 안으로 딱 들어가게 좀 없애줬어요 사실 색상이 많이 다른 이유는 한번 설명해 줄수 있어요? 얘는 조금 묵직한 느낌을 주고 싶었고 얘는 좀더 그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색상을 쓰고 싶어서 도료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해보았어요 원래는 분리 합체 되게 도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전보다 다시 똑같이 순정 상태로 분리 합체까지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좀 작업을 해줬어요. 근데 네, 오히려 저는 순정 자체를 도색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런 경험은 이 골드런 할때 처음이었어요. 순정을 다시 재조립하는 거 처음이었어가 처음이었어? <웃음> 근데 왜 이렇게 잘했어요? 아, 또 어떻게 또 변했는지 한번 보시라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확실히 프로포션 좋아진 느낌이 있고요 그죠 에이, 이 친구는 뚱뚱하지만 또그 DX만의 음, 매력이, 매력이 있다라고 있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용장을 엘드란 커스텀을 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잠박 토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유 진짜 소중한 제품들 여기 또 위탁 전시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 함께한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온 국민이 사랑하는 이상훈TV를 다시 한번 나오게 돼가지고 정말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번 2022년 통틀어서 제일 소중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런 그 즐거움을 선사해주시는 이상훈 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멋진 자기만의 또 그런 세계잖아요 네, 네. 실물로 보고 감탄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 계속해서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박토이 채널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전박토이 채널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상한 t v 를 시청하시고 나서 아 오늘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싶으실 때는 전박토이 채널도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가시면은 지금 만들었던 제품들 어떻게 이렇게 탄생하는 지금 그 작업기가 사실 들어가 있어서 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박 돈이 채널도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